안녕하세요 비행가입니다. 비행기를 탈때 신분증 없이 편리하게 탈수 있는 바이오인증을 많이 이용합니다. 그러다보니 일반 입구보다 바이오인증 전용 입구가 줄이 길 때가 많습니다. 그럴땐 그냥 일반 입구로 가셔도 됩니다. 신분증 확인을 하는 일반 입구에도 이렇게 바이오인증 기기가 있습니다. 직원에게 바이오인증 하겠다고 말하고 앞의 터치스크린에 바이오인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편리한 비행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